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지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